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니아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안니아니요리교실 21탄으로 순두부찌개를 만드는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제가 만드는 순두부찌개는 2인분에서 4인분 기준이고요 그러면 한번 재료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어묵 2장 그리고 쪽파 한쪽 그리고 대파 한쪽 그리고, 순두부, 할, 순두부. 그 다음에, 육수를 낼 멸치. 그리고, 양파를 볶을 해바라기 식용유. 그 다음에, 굴소스. 그 다음에, 간장. 고추가루 계란. 양파. 그리고, 얼큰하게 해줄 청양고추가 필요합니다. 청양고추 하나, 계란도 한개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1, 대파를 썰어주세요. 통통통통. 대파를 대파와 마찬가지로 잘게 썰어줍니다. 숑, 숑, 숑, 숑. 다음 매콤한 청양고추를 썰어줍니다. 한 개가 아닌 두 개를 썰어주면 더 얼큰하게 맛있겠죠? 사각... 어묵을 돌돌 말아서 썰어주세요. 이쁘게 안해도 됩니다. 그냥 돌돌 말아서 썰어주세요. 질를 넣고 15분간 우려주세요. 15분간 우려주는 이유는 육수의 깔끔함과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15분간 우려주는 거 까먹지 마세요. 7.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잘게 썬 양파와 파를 볶는다 여기서 파는 쪽파가 아닌 대파를 볶는 겁니다 바로 내네 숟가락을 넣고 볶아줍니다. 짠 팔을 볶아 볶아 고춧가루를 볶아 볶아 밖으로 튀지 않게 볶아주세요. 가락을 넣고 볶아주세요 국소스는 그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스인 것 같아요 꼭 넣어주세요 식, 소금, 여섯, 꼬집을 넣어줍니다. 여섯 꼬집 이상, 만약에 간이 안된 경우는 더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여섯 꼬집을 넣었습니다. 11. 국간장 1큰술을 넣어주세요. 집이 잘게 썰어놓은 어묵도 같이 넣어서 볶아줍니다 이것만 보면 은 어묵볶음같이 보이겠지만 어묵볶음 아니에요 끝까지 봐주세요 알겠죠? 13. 며칠을 뺀 국수에 볶아놓은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물이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딱 적당해요. 종양고추와 순두부 한 모를 잘게 썰어 넣어줍니다 순두부 양은 둥글게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얇게썰면더 좋을 것 같죠? 근데 저어줄 때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고춧가루는 한번더 제가 얼큰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니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리하여 노른자만 넣고, 같이 끓여줍니다. 어, 어, 그러고 보니 저는 노른자를 실패했네요. 그래도 맛은 있겠죠? 드디어 완성을 하고 저녁밥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순두부찌개 한번 도전해보신 거 어떠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